안녕하세요 강태화입니다 자, 저번 시간 미션4의 세 번째 시간까지 해서 도레미파까지 잘 손가락 연습하셨죠 네, 오늘은 그동안 배웠던 도레미파를 가지고 솔라시 도레미파를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또 쉬운 동요를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은 그 어, 거미 주제 네, 거미가 줄을 타고 라는 노래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 이거, 이 곡은 도레미의 제일 어려운 손 움직임을 연습해 줄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어, 리듬에 맞춰서 잘 연습하시다 보면은 이 운지가 좀 쉬워지실 수 있으세요. 자, 일단은 악보를 보시면은 한박이 있고 세 번째 칸에 있는 음은 도였죠. 자, 그 다음에 까만 줄이 있으면서 이렇게 밑에 줄이 보이는데 저거는 원래 음표에 꼬리가 하나 붙어 있는 8분 음표를 두 개를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도, 그 다음에 도에 있는 이두개 음은 8분 음표 반박자씩 연주가 됩니다. 그래서 도, 도레 한박, 반반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박자가 이런식으로 조금 속도가 빠르죠? 네, 조금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이게 계속 같은 패턴으로 도, 도, 레, 밈밈밈미 계속 같은 패턴으로 연주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저랑 반주에 맞춰서 한번 같이 연주 해보시고 그 다음에 혼자 또 반복해서 연습을 해보실게요. 자, 다 잡고 미스레, 대시고 두, 세, 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어, 근데 우리 안 배운 솔, 촉잡 솔이 나왔어요. 근데 별로 어려울 게 없죠. 문지는 똑같고, 그냥 하나 음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거미줄을 타고를 가지고 다른 조의 노래를 한번 해볼게요. 이전에 아직은 샤비 라든지 플랫을 어, 노래를 하면서 배우지는 않았지만 저의 기초 강좌 앞부분에 보면은 샤플렛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하시고 이 수업을 들으시면은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악보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무슨 글이 기호가 있죠. 저것은 플랫이라고 하는데 어떤 음을 중심으로 반음을 내려줘요. 반음이라는 것은 두개 붙어 있는 음의 거리를 얘기하는데 C 플랫, 그러면 C가 아니고 C의 플랫이라는 새로운 음이, 연, 어, 새로운 음을 연주할 수 있게 되는데 C 플랫킵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 배울게요. 여기 보면 뒤에 키가 하나가 있고 여기 또 있어요. 이두개 중에 요거를 잡으시면 키가 두 개가 다 눌리거든요. 자,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 여기가 보이시죠? 네, 이게 움직이게 돼요. 이게 씨플렉 키고 그 다음에 이걸 잡고 계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 C에 플랫 있고, 미에도 플랫이 있어요. 미가 아니고, 미 플랫인데 미에서 이네 번째 키를 잡고 이 손가락을 검지를 떼어 주시면 돼요. 네, 그럼 이게 미 플랫이 되는데 조금 쉽게 기, 기억을 하자면 그냥 레에서 우리 투탑을브레 배웠죠? 거기서 새끼손가락을 눌러주시면 미 플랫이 되는 거예요. 네, 이번에도 이제 반주에 맞춰서 저랑 한번 같이 연주를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또 혼자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잡으시고 악기 입술에 대시고요. 준비 하나, 둘, 셋, 넷 이거, 예, 이거 미, 레, 미, 파, 미, 레, 미, 파 어, 이거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할지 당황스러우시죠? 미, 레, 띄었다가 미, 파할때꼭 검지를 닫아주셔야 돼요. 아니면 그러면 은 파가 이렇게 소리가 정확하게 안 나요. 그래서 해야지 소리가 정확하게 납니다. 네, 오늘 이두 가지 음계를 가지고 거미줄 노래를 해봤는데요. 자 손가락이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게 노래로 연습 잘 하시고요. b 플랫조를 가지고 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한 노래를 또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 미션5로 해서 높은 솔라 시도음을 또 연습해 볼게요. 네, 호흡이 조금 조금씩 더 많이 필요하니까 평상시에 음식 많이 잘 챙겨 드시고 어, 스트레칭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건강하게 또 다음 연습해 보겠습니다. 미션5에서 뵙겠습니다. 고고!